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이건... 다 구원자님 덕분이네요 유능하시군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최악의 경우도 각오했는데 주민들도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평소보다 힘이 넘쳐요 오성 그건 그래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럼 그럼 필요할 때또 불러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방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다를 만나러 와주세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방주의 종룡이 찾아와 달라고 했었다고요? 오예! 우리에겐 최강의 유리안님도 있으니까 이제 무적이네? 아니, 유리안님은 아마 소환의식의 대가 때문에 예전처럼 싸우지는 못하실 거야 어? 그래요? 어, 뭐야? 나만 몰랐네? 음. 아, 그쵸? <웃음> 후, 다행이다 아, <웃음>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걸로 보였어요 합류하면 든든하겠네요 네, 어서 방주로 향하죠 저게 바로, 방주예요. 저희에게 구원자님을 데려온 구원의 방주. 인간의 생체 반응을 탐지. 에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자님. 방주가 반응을… 하… 다행이에요. 게이트가 추가적으로 열리기 전에 빨리… 말하기가 무섭게… 게이트 쪽을 보세요! 뭐, 뭐야 저거? 장난 아니잖아! 어서 방주로 가면서 민간인 구조를 진행하죠.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